안녕하세요, 혁기입니다 음, 갑자기 천장이 나왔어, 아시죠? 제가 어제 술을 먹고 방금 일어났어요. <웃음> 제가 리얼하게 제 얼굴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찍을 상태가 아니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일단 천장을 찍고 있고요. 오랜만에 술을 먹으니까 숙취가 조금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해장 음식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엄청 리얼하게요 사람들마다 해장하는 음식 다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얼큰한 거 이런 걸로 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1년 2년 시간 지날수록 바뀌더라고요 과연 저의 해장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주문해서 보여드릴게요 뿅 내 네, 아까 영상을 찍고 음식이 올 때까지 잠시 잤다가 내 네, 아까 영상을 찍고 배민에서 해장음식 시키고 잤다가 주문한 음식이 와서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다시 한번 이몰글로 찍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리얼리티를 위해서 이는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 해장음식은 냉면이거든요. 음, 20살 때는 이제 빨간 국물 이런 걸 해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한 23살 이때는 이제 좀 사골 국물 베이스로 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제가 냉면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냉면으로 해장을 했는데 아, 속이 엄청 냉면이 되게 깔끔하면서 새콤하면서 좀 식욕을 돋아주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 먹고 나니까 좀살것 같고 시원하고 깔끔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간혹 햄버거로도 해장을 할 때가 있는데, 10번 해장을 하면 한 9번 정도 냉면으로 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고기를 시킬 때도 있는데, 여기는 만두를 팔길래 모든 만두를 준비해봤고요. 리뷰 이벤트 사진 한번 찍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하네요. 제가 원래 빨간다대기를 넣어서 먹긴 하는데 해장을 하는 거라 굳이 빨간 거를 안 넣어도 될것 같아서 겨자만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식초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먹고 바로 목소리하고 컨디션 찾아볼게요 음 진짜 살것 같아요. 거짓말 안 치고 아 시원한 게 들어오니까 속이 이래서 술은 적당히 술은 적당히 먹는 걸로 하고 저도 오랜만에 먹다 보니까 아침 힘들었던 것 같네요. 일단 모든 만두 중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만두가 새우만두인 것 같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새우가 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으깨서 들어간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음, 만두가 엄청 부드럽고 맛있네요. 김치 만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흘리고 정신이 없구만. 아 진짜 살것 같다 목도 조금씩 돌아온 것 같기도 해요 물이 들어가니까 냉면 해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으면 한 번쯤 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냉면 좋아하시는 분이면 무조건 좋아할 거예요 강추입니다 강추 그렇다고 술을 자주 드시라 이 뜻은 아니고요 근데 이가 좀 시리긴 하네요 나이 먹었나? 네, 이번엔 갈비만두 속이 이렇게 차 있고요. 음, 갈비면도 엄청 맛있네요. 순간 국물이 목젖을 강타해서 깜짝 놀랐어요. 가데기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볼까요? 음, 고추장 맛이 살짝 나는데 이거 안넣기 잘한 것 같아요 제 픽이 맞았네요 오늘은 이번엔 고기만두 여러분들은 해장 혹시 어떻게 하세요 해장하는 방법 댓글로 한 번씩 만 남겨주세요. 신기한 방법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햄버거 해장하는 것도 최근에 알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음 여기 면이 그렇게 뿔지도 않고 되게 잘랐다 앞으로 해장할 때 여기서 시켜야겠어요. 리뷰 이벤트로 냉면 육수를 좀 받아서 육수가 부족할 것 같으니 바로 추가해볼게요. 겨자도 조금 더 추가해서 간을 맞춰주고 이제 배부르고 기분 좋고 진행 중이네요 김치만두가 터졌다 터진 김치만두 먼저 좀 수습해볼게요 거의 물 마시듯이 엄청 들이키고 있네요 제가 아우. 진짜 힘들다 술안 먹어야지 이제 새콤한 거 들어가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고 있어요 아살것 같다 현타가 오네요 해장하니까 피가 엄청 쫄깃쫄깃하다 점점 미각이 좀 돌아온 기분이에요 이 새콤한 맛이 갈수록 잘 느껴지네요 냉면이 잘 살렸어요. 음. 피가 진짜 맛있다. 와, 만두 생각날 것 같은데? 해장하는데 만두가 너무 맛있는데? 마지막. 갈비만두가 제일 맛있어서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었어요 어... 원래 계란은 마지막에 드시는 거 아시죠? 계란까지 네, 이렇게 해장으로 오늘 냉면하고 만두하고 잘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도 아까보단 좀 기운이, 텐션이 돌아온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냉면 해장 음식으로 괜찮으니까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저만 믿고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항상 술은 뭐든지 적당히 먹는 걸로 타협을 보자고요. 오늘은 리얼하게 해장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해장영상이 아니라 다시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